재미있 <웃음> 너무 뜨워 오늘은 또러닝프로의 정기런을 띠러 방문을왔습니 이번주 일날 손기정 성화문 군대를 나가기 때문에 열심히 더달려도 하겠습니다 안전 런닝프로의 정 오늘 지금 번닝이 음. 끝나고 이제 집에 가겠습니다. 오늘은 뛰었습니다. 오늘 은 5km로 2 0 0 0분로 뛰었어요. 오늘 급동 시베리아 슬례길 공연을 네. 보고 왔습니다. 오늘은 응, BBS 촬영을 가는 날입니다. 홀타임이 조금 널널해가지고 좀푹 자고 나온고요 나도 세미이기에 촬영을 하고 오겠습니다. e b s 음, 에서촬 아니, 휴대폰 찍는데? 아 오늘 EBS 촬영이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데요 오, 생각보다 너무 늦게 끝나서 원래 오늘 런닝을 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약속이 취소됐어요 아좀 이제 의상 체인지랑 분장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제가 오늘 분량이 좀 적었거든요? 그래서 아마 뒤로 조금 밀린 것 같아요 이런 분장과 의상 체인지 아, 시간을 아껴야 되니까, 그래서 좀 늘려서 딜레이가 됐던 걸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시집 네, 갑니다. 아, 여러분, 10kg 완주. 왜 그러니까, 나? 기록은 55분 23초. 정말 음. 커. 사랑입니다.